안녕하세요 제시 안녕하세요. 저 여기 있어요. 앞에 앞에 고연이와나 <웃음> 플레이 누릅시다. 체폭와 연두 좀 익숙해져 봅시다. 일단 좀아전 익숙합니다. 제가... 벌써 내거보니 아, 이거 오케이 했더라. 뭐를요? 잠깐만. 오징어요? 아니요 아유 서브 던지는 건 없냐? 아 여기 다 야큐도 되네. 아이 다 되구나. 음 이러고 있겠어. 안 돼. 야 근데 이거 칠해도 상관이 없어. 그냥 죽이면 <웃음> 되는 거야. <웃음> 맞아. 놀러 들어볼까? 테스트 좀 할게요. 네. 어 뭐야 사라졌어. 아 저거 마우스로 열어야 돼요. 그냥 하니까 버그나더라고요. 어디 계세요? 오 여기요. 안 돼. 아싸. 좀 맵탕 방좀할까 있습니다. 네. 마우스로 연다는 게 무슨 말이죠? 그 마우스로 저 스플라로 너 클릭하고 열지니까 열심히... 그러니까, 여니까안 그러니까 사라지긴 하던데 안 몰라 이데 자꾸 나 데미지가 막냐 니 링크에 있어서 그런가 오케이 아. 뭐해 진짜 별거 없다. 어, 별거는 없는데 옛날에 스프릴 없을 때참 좋아했던 게임이어서요. 시, 진짜 이 게임 별거 없이 그냥 총 쏘고 뭐 롤러 들고 막 그런 게임이라서 맵도 두 개고 다음에는 좀 놀아볼까요? 아? 링크가 또놀 왜 네임 그밖에 없고 게임 보여. 끝날 때마다 사진으로 어느 정도 칠했는지 보내 줍시다. What? Huh? What? a g a i What? 이거 <웃음> <웃음> 오 드디어 나 <난> 파란색 됐다. 오난 <웃음> 보라색이지. 제대로 수시겠군 근데 이기세요. 너바뀐다놀자읍시다 아, 왜자꾸자 자꾸. 으자. 왜 자꾸 으자. 꾸자러자 어. 와 으자. 와. 또 둘레를 놀러 갔어. 와, 거랑 고... 근데 여기 어디냐? 가끔만 그냐 좀 이상해 지금. 지 오케이. 이따 스프레 해야겠다. 이거 내가 급하고 싶어지네. 아 근데 다른 맵안 나왔어. <웃음> 아 이거 다른 이네요 2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. 아몇세 개였지? 3개 였나아어악안 돼. 5 5 5 5 5 5 5 5 버려볼게 5 5 5 5 5 5 5어5 5 5 5 안 돼. 난치이나겠어 놀라서. 자여워 귀여워. 귀여 와. What? Huh? What? You, what? 못해.